하겠습니다. 가장 큰 트로피입니다. 6라운드의 1위 신도호 선수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. 가장 큰 트로피입니다. 네, 정면 바라보시고 사진 촬영 임하겠습니다. 네,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밥수로 축하해 주십시오. 한번의 경기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원 여러분들과 고생을 하셨습니까? 뜨고